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 어, 뭐더라 밭에 왔어요. 응? 그래갖고 우리는 팔을 뽑아볼 거예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웃음> 팔 어떻게 뽑아요? 파요? <웃음> 팔을 이렇게. 이거, 슉. 이거예요 네, 이거를 쑥. 어네 네, 이거를 쑥. 덥네? 네. 한번 뽑아서 우리 여기 바구니에다가 한번 <웃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뽑아 주세요. 우! 도 뽑아 주세요. 프리 커. 엄마 이거 겁나 커. 우와. 헨니 음, 음? 많이 뽑았네요. 어? 헨니 많이 뽑았어요. 어. 음. 어. 진정 큰건 이런 거다. 진짜로 큰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보세요 여러분 와. 저랑? 저 이만큼 커요 컴온. 여기 담아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웃음> 짜잔 저쪽에도 <쪼쪼개도> 있고 <있다. 웃음> 우와 한 한덩이요. 한덩이란요 어. 큰걸 뽑아볼까나? 큰 거. 이거 크지 않을까? 힘이 강한 거 뽑을 거야. 난. 힘이 강한 거. 에씨. 우, 힘 강한 거. 저는 우 와, 미키 님이 엄청 길어요. 오, 그래야. 그만 뽑자. 여기에 있는 이제 쪽파 있지, 쪽파. 이거야 쪽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쪽파는 두 개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쭉 아, 빼기. 아, 닦았나? 열심히 안뜨아져 어쨌든. 좋다 됐다. 이제 뭐할 거예요? 이게 팝니다, 여러분. 응? 한번 팝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 파가 아니고 마늘 마늘이고요? 파인가? 마늘인가 봐요 응. 여러분 이거 아시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어? 주거리! 여러분 이게 으악. 파일까요? 마늘일까요? 저도 몰라요! 파일까요? 대답인 줄 알았는데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까까? 누가 까까래? 맛있겠다, 맛있겠다, 까까. 까까, 맛있어. 민기님 이것 좀 옆에다 놔둬주세요. 우와! 친구다! 짜라, 단차야, 이것도. 전 이거 세 개만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민기님도좀 뽑으세요. 네. 어, 큰 게. 어딨지? 어, 이거 큰 거다! 어, 어, 어, 어 씨, 뭐야? 끝에가 딸렸어 오, 오! 짜란, 짜잔! 차이가 겁나 나요.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다. 우와! 혜진이님, 엄청 뽑으셨어요. <웃음> 저는 <웃음> 어, <아니> 이만큼 뽑았어요. <웃음> 아 힘들어 죽겠다. 펜이니까 <웃음> 무거우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잠깐만요, 흙좀 할게요. <웃음> 오늘 우리는 밭에서 쪽파랑 파랑 어뭐 양파인지 마늘인지 모르겠지만 뽑았습니다. <웃음> 이제 이걸 집에 가져 갖고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버튼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 네. 빠이빠 아 아, 아, 아, 이이 아. 여기 앞에 우리, 누가 살아?